어호호오어네이 e 포아죄송해요 안녕 나는 최작가라고 해 파란 캔버스 위에 노랑, 하양, 빨강 세 가지 색으로 큐를 붙사아한 나만의 그림을 그리지 내 그림 맛 한번 보고 갈래 야... 조심해 맛탱이 갈지도 모르니까 이프로 야... 부족했네. <웃음> 다시 한번 해볼게 같은 그림은 잘안 그리는데 널 위해 하는 거다? 브라보 저 어때? 어어어마 e r e Nor we a r 나이스 nice. 이런 공을 보고 일명 x <웃음> 다마라고 하는디 우리처럼 시스템을 익힌 사람들은 이런 것도 허투루 치지 않체 자 어디보자 56에 아니 57에 56.5에 아니 57.55에 1 0은면되구마잉 오케이 이렇게 시스템은 정확하게 제어하는 거여 잉알겠지오험메 <놀람> 너무 정확해 불었다 잉 <놀람> 나는 대대 14점이다 휴가방 메고 타고장 가면 다들 깜짝 놀란다 요새는 14점도 원정단이냐고 하지만 나에게도 당구에 대한 열정과 목표가 있다 나의 첫 목표는 나보다 상수인 대대 15점 친구로 넘어서는 것이다. 흠. 오메 오늘 당구점 되는데 미안하다잉 나는 대대 15점이다. 14점 하수놈의 친구이다. 우리 구장에서 다져도 자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. 그것만은 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. 너에겐 미안하지만 나도 한명 깔고 갈 선수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니? <웃음> 이걸로 아까 건 스팸셈이다. <놀람> 뭐좀 이상한데. <웃음> 눈치 못 챘겠지? <웃음> 아, 나 제치 인사 안 하는 거 보소. 서럽다 서러워. 보록치기다 <놀람> 부럽지게... 좋은 날씨네. 첫 번부터 장난질이냐 연명하 어? 이게 무슨 일이고? 뭐 갈때 가더라도 오록 하나쯤은 괜찮잖아 어? 응? 중도 행기가 보러 오 비... 너무 심한 거 아니오?